안녕하세요. 익스트림 라이프 TV의 익스트림 한입니다.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하우 투힐 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교진이가 시범 시범으로 힐 어떻게 하는지 자 아, 힐은 어테이립의 반대로 하는게 힐이에요. 그래서 어, 힐 동작은 테일립에 반대로 하는 모션입니다. 자힐테일립이랑 똑같은데? 자테일립자힐어 약간 돌리는 모습이 다르죠? 힐은 발이 어 약간 모아져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니까 약간 동작이 테이드비랑 다른데 그러면 이거를 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? 잘하려면요? 약간 앞 밀어야 돼. 밀어? 어디를 밀어? 데크를? 데크를? 뒷발로? 네, 뒷발로. 뒷발로 아 뒷, 뒷발로. 아종선은 앞발인가? 얘도 뒷발로. 밀어. 힐. 힐. 필요 앞발로인가? 예. 네. 어떻게 할까 앞발로? 어무튼 뒷발이던 앞발이던 하로 예, 자기가 발 차는 발로 예. 종소은 아, 이렇게 앞발로 찬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준이가 한번 해볼게 연준이 어 플랫에서 했었어? 아, 했다가 안 했어? 그러면 힐, 동작 알잖아 테이립이랑 반대로 하는데 한번 해봐 어, 그렇지 테이립 해봐, 테이립 어, 테이립을 반대로 딱 해봐 아, 손이 나가네 손이 나가면 안 되는데 그지 응. 조금 플랫에서 하기 힘든데. 그렇지. 근데 손이 네가 봤을 때 옆으로 나가지. 약간. 테이리 발 때는 가만히 있잖아. 그지? 어, 손이 조금 나간다. 어. 아, 힘들다. 조금. 어때 연준아 해보니까 힘들어요 <웃음> 너무 힘들어? 테이립이랑 반대인데 그지 생각보다 조금 힘드네 플랫에서 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고 어 나도 저기서 에어박스에서 해보니까 조금 뭔가 감이 왔는데 테이립 하는 거에 아마 한두배 정도 힘이 들 거야 처음에 하면 근데 하는 방법은 아까 교진이 형아가 설명해준 대로 그냥 반대로 발 자기가 차는 발로 반대쪽으로 돌리는 거 밖에 없어 근데 처음에 하면 손이 자꾸 나가서 어쩔 수가 없나 어쩔 수가 없어 그지? 응. 자꾸 연습하는 수밖에 없네 팁은 딱 그거밖에 없어? 발차기? 네 미는 거요 미는 거 밖에 없지 핸들링은 어차피 테이립의 반대니까 핸들링은 테이립이, 테이립이랑 똑같이 하고 그냥 발차기를 할때 세게 밀어라 손, 손 옆으로 안 나가게 그거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유 뒤에 넘어졌어 요자 <웃음> 오늘 하우투힐 정말 간단하게 알아봤고요힐 그냥 테일립을 반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동작은 똑같은데 약간 모양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면 오늘 간단한 하우투힐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